여기저기 전화하는 사람! 폭력적인 남자! 뜯어주세요. 네가 다 맞출 거면... 거는... 아 짜증나. 막 이러고 맞추는 재미인데 네가 다 맞추니까 나 하기 싫어졌어. 아니 형도 같이... 야 네가 맞춘 건너 혼자 말해. 내가 맞춘 건나 혼자 말할게. 알겠어요 형. 화를 내고 가르치는 남자가 짜증 납니다. 지금 보세요. <웃음> 저 술주사가 없어요. 집 가는 거예요. 저 주사 아는데, 정식 주사? 어 뭔데요? 왜 입맛을 아시죠? <웃음> 길에서 누워있다가 막 뛰어다니는 놈들일 아 <웃음> 막 그러면서 꽃깔 끼워넘다가 막 혼자 발 걸려서 넘어져가지고 이렇게 바지 다 찢어지고 막 오늘은 여자들이 싫어하는 최악의 술자리 주사 아 주사 종류 정말 많죠 영둥이한테 포함되는 것도 좀 많지 않을까 싶어요 있을 수도 있어요 기대가 되는 콘텐츠입니다 네 오늘 화려한 사항 부탁드리겠습니다 <웃음> 한번 바로 가보죠 자 정답 술 먹고 말이 격해질 때술 먹고 옆 테이블이랑 싸운 걸때말 어, 많아지는 사람 잔 자는 사람 잔소리하는 사람 싸가지 없는 사람 술 먹이는 남자 호텔 데려갈 때 정답 이거 얘기해도 되나? 이거 노딱 이거 걸릴 것 같은데? 한번 해봐봐 술자리에서 한번 해봐. 폭탄주를 만드는데 이경영 형처럼 마, 마시는... <웃음> 이경, 이, 이, 이경이 영처럼폭탄주만 <웃음> 만든 사람 꼬량주? 역? <웃음> 역 역. <웃음> <웃음> <웃음> 결혼 얘기하는 사람 이성 얘기하는 사람 뒷담하는 사람 비밀 얘기하는 사람 비밀 얘기하는 사람 아 남의 일이야! 이건 진짜 최악이지! 아, 야, 남 얘기는 진짜 하면 안 돼요. 저는 제 속에 있는 모든 얘기를 다 꺼내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그 얘기들을 다른 술자리에서 남들이 얘기를 하는 거지. 아제 이야기를? 음. 아 진짜 좀 많이 화낼 것 같아요. 저는 남의 비밀을 얘기하는 사람이 나한테 얘기해주는 거는 고맙거든요. 왜냐면 나는 믿음하는 사람이니까 이런 걸 얘기해주는 걸볼거 아니에요. 근데 굳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게그걸부스로 만드는 게 아닌가. 남의 비밀을왜 나한테 얘기하는가. 내가 그걸 알으로써그 남의 당사자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실수로 남 얘기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어? 이거 비밀인데?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또막 얘기를 하진 않았는데 아 근데 걔가 있잖아? 아, 아니야 얘기하면 안 되겠다 그럼 더아 그거 아 얘기해 우리 비밀이잖아 어, 술자리에서 아, 아, 아 괜찮아 괜찮아 비밀로 있어. 지켜줄게 야 걔가 중요해 내가 중요해 어 맞아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어, 최악의 술자리 주사뿐만 아니라 그냥 최악입니다 이런 사람들 때문에 제가 총자를 친몇 명의 사례가 있기 때문에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술 먹고 정신 없어서 짠 했는데 음식에 술다 걸리는 사람 저요? <웃음> 아, 3초마다 짬 외치는 사람. 영둥이. <웃음> 음, <영동이>. 저요? <웃음> 길 가다가 시비가 는 남자. 어. 와 이거 근데 남자들 진짜 많은 거 알아요? 저 최근에 한번 당했었어요 건대에서 술 먹고 있었는데 나한테 그냥 갑자기 욕을 해 나도 근데 술 취해 있으니까 바다 치려다가 주변 형들이 야야야 그냥 야, 야, 가이래가 야, 이래서 몸만 되긴 했는데 쉽지 않아요 시비 건사람 그리고 이게 차라리 나한테 하는 거 괜찮아 우리 둘만 딱 끝나니까 근데 모르는 사람한테 시비를 건다? 그러면 끝도 없이 커져가지고 경찰까지 불려요 맞아요 어, 진짜 상대를 해주면 안 돼요 진짜 위험해요 그런 사람들 근데 상대방이 안 취한 사람이면 은 무서운데 상대방도 취한 사람이야 그러면 재밌어요 어 그쪽 친구들도 그렇고 내 친구들도 그렇고 다 냅두던데 누가 먼저 땡값을 물 것인가? 어어 어. 치려고 하면 그때 막 말려 네가 먼저 치지 말려 네, 그러니까 술을 마시면 붕뜬 기분이 들고 그리고 현실과는 동떨어진는 사고가 확 들어오잖아요 그런 사람들좀 위험하죠 다음 거 한번 가보실까요? 술 마시면 만지는 사람 여기저기 전화하는 사람 폭력적인 남자 뜯어주세요 네가 다 맞출 거면 <웃음> 너 알고 있지? 아니요? 이건 다 몰라요. 아니 알고 있잖아. 제가 알... 만든 건 아니에요. 아니 어쨌든 다른 애가 하는 걸 봤을 거 아니야. 그렇긴 하죠. 그러면 알고 있겠네. 음, 아니 비... 형도 방금 야. 같이 봤는데 아 말하네. 짜증나. 막 이런 거 맞추는 재미인데 네가 다 맞추니까 나 하기 싫어졌어. 아니 형도 같이 야, 야 네가 맞추면너 혼자 말해. 내가 맞춘 추면건나 혼자 말할게. 알겠어요 형. 화를 내고 가리키신 남자가 짜증 납니다. 지금 보세요. <웃음> 아, 과격해지는 거? 이거 약간 비슷하죠, 두 개? 맞죠. 막술 먹으면 막 부시고 그래서 사람들이 술마신 모습이 그 사람이 진짜 본성이다 라고 응. 얘기를 하는 이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건 무서워요. 막 응. 이런 사람인데 남녀친구였다면 화연에는 대상이 내가 되지 않을까? 라는 걱정이 응. 생겨요. 그게 재밌는 줄 알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막벽 때리고 막 응. 이씨 퍽퍽 하하! 막 이러면서 다 부셔버리고 아 있었어요? 아 머리 아파요 아 너무 싫어요 너무 진짜로 내변에 있어요 누구지 네. 말은 못하겠는데 막 취해가지고 막 화나면 안 하죠 초면 이후도막 욕을 해요 항상 화가 나 있어 그래서 계속 풀어주려고 하게 되는 그러면 이제 감정 소모되고 우쭈쭈 하게 되고 어 술자리 다 재미없어지고 어그 사람을 위해서 항상 생긴 거 같고 오. 빨리 집에 보내야죠 어 집에 안가왜나보내네들끼리뭐 하려고 화냈던 막. 그럼 이제 해체한 척하고 걔 보내고 따따 만나고 따로 따로 던져 봐봐 던져 봐봐고 자 연락 짱나요 진짜 넘어가시죠. 전화한 사람, 환불해달라 그래. 대리 안 부르고 음주운전할 때. 아, 정답! 초코애멍충 아, 있다 있다 있다 있다. 초코에몽으로 나갈까? <웃음> 메로나충? 메로나충? <웃음> 컨디셔너충? <웃음> <웃음> 우리 잠깐 술좀 취했는데, 밖에 나갈까? <웃음> 밖에 나갈까, 충? <웃음> 술자리 끝나고 이제 집에 가야 되는데, 계산 절대 안 하고 먼저 나가버릴 때? 술쩍 술값 안 내고 하시는 남자. 어. 술 취하면 이런 사람이 있어? 아 근데 그런 사람은 있잖아. 막나 얼마 안 먹었는데 안주도 하나도 안 먹고 술만 먹었는데 술값만 내면 안 되라고 하는 사람들 있지 않아요? 그런 친구들도 있고 아 나는 오늘 술은 안 먹을게 하고 와가지고 이제 안주만 먹고 나 술값 따로 계산해줘 하면 이제 계산이 좀 복잡해지는 거. 그런고 뭐지만이든가. 아 근데 제 주변에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보통 먼저 계산을 하고 나중에 이제 뿜바이를 하죠 아. 이거는 크게 없었던 것 같은데? 어나 나 이거 모르겠어. 술 마시면 맨날 라떼는 라떼는 거리는 사람. 어내 이름이 아닌 다른 여자 이름을 부르는 사람. 화장실에서 자고 절대 안 일어나는 사람. 술자리에서 리플 보는 사람. 아 존나 싫어. 옆 테이블한테 자꾸 말 거는 사람. 술잔 비우자마자 끊임없이 따다 줄 때. 술 억지로 계속 먹일 때. 어, 아무데서나 토하는 사람. 어 토하는 사람이 이렇게 길어? 토를 뭐 길게 하나봐? 아 <웃음> 너, 너무 싫은데? 어 이거 야끼 우동이네. 아 어, 새우도 먹었네. 매트는데 오징어 볶음 있고. <웃음> 배턴한테 뭐 콩나물 국밥 있고 막 근데 이게 초반에는 그냥 술 자리에서 토했었거든요 아 진짜 싫어 대학교 때뭐 어떻게 했냐면 너무 토가를 하고 싶어가지고 안전빈 그 그릇에다가 그 손도 한잔 있어요 해가지고 딱 바로 놔두고 또 하고 싶다 또 올려서 또 하고 또 하고 또 내리고 술 먹고 이러면 진짜 다행인 거예요 제가 진짜 최악의 말해줄게요 때는바야흐로제 스무 살 때였습니다 저희가 자주 가던 순대국밥집이 있어요 근데 어떤 애가 술 마시다가 갑자기 올라온 거예요 근데 한번 참았대 그래서 아뭐 그런 거 참아 화장실 갔다고 해가지고 아 참을 수 있다 했는데 갑자기 또 다시 올라온 거야 근데 이제 이게 너무 세서입 안에 있는 압력이 너무 세서 꼬부기처럼 그래서 전설의 그 뿌예요. 걔게 별명이에요. 뿌 하다가 이제 와악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토도 잘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어나 토할 거 같으니까 화장실 갔다 오 하고 화장실에 가서 잘하는 친구들이 있는 반면에 그냥 갑자기 가오 부리다가 나술잘 먹을 수 있어. 막 이러면 은그 토가 어떻게 나오냐면 걔그 친구들은 자기가 가오가 있기 때문에 토를 참다 해서 막 코로 나오고 약간 물 분사해요 이렇게. 꼬부기처럼 부 이래서? 앞에건너편 얼굴에 다 튀고? 옆, 옆에 옆 있는 친구들 다 튀고? 그 음식 냄새가 나 심지어 심지어 안주랑 색깔 비슷해서 여기에 토했는지 안하는지 몰라 스킨십 많이 하는 사람 몸못가눌때 잔소리 할 때? TMI 방출? 했던 말또 하는 사람 아... 아 재방송 남자 양정훈이죠? 정훈이긴 해요 이게 재방송이 어려운 이유가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게 아니라 교묘하게 바꿔서 말을 하는 게 진짜 짝나요 <웃음> 아, 야, 나 어제 촬영했는데 마태가 나한테 뭐 선물 줬다? 이렇게 해놓고 또 선물 얘기하다가, 야, 근데 나 전부 마태가 아 선물 음... 줬잖아. 아니, 그래서 마태가 그거 줬다 하니까 하면서 계속 듣는 사람이 너무 피곤하죠. 그 보통 재방송하는 사람은 헛소리도 많이 해요. 이게 말을 기억을 못 하니까 막 이상한 얘기 갑자기 꺼내버리고. 음. 그래서 같은 말을 반복한다 싶으면 저는 그냥 욕을 해버려요. 나 씨발, 똑같은 얘기했잖아. 이렇게? 아니요. 야 씨발, 그냥 닥쳐. 너처럼 얘기 기억도 못 하고, 나 지금 내가 너한테 욕하는 것도 기억못할 거지? 벼시나? 이렇게. <웃음> 그럼 다음날 진짜 기억을 못 해요. 어... 자, 다음! 야한 얘기하는 사람. 술 먹고 있는데 갑자기 사라져서 혼자 집 갔을 때. 이거 나올 만하다. 취하면 스킨십만 하는 사람. 정답! 취하면 무조건 자기가 계산하는 사람. 아, 약간 부담되게? 아, 진짜로? 근데 이건 좋지 않나? 사람들 자? 이게 왜? 이건 좋은 거 아니야? 저 오히려 취해서 계산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전 그냥 계산하게 냅둬요. 아니에요. 이, 이 남자가 자기가 사랑하는 남자라고 생각해봐요. 아 그럼 싫어요. 그래 그래. 그렇게 되는 거라니까? 그리고 이제 그 자리에서 아 그냥 내가 할게 내가 살게 라고 해놓고서 청구하는 것도 웃기잖아. 자기가 산다 해놓고서는 나중에 어, 아침에 일어나서 아, 5만 원, 5천 원씩 보내주면 돼. 개찌질하게? <웃음>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후회를 해. 맞아요. 얘가 이거 계산했지? 이거 왜 계산했지? 술값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쿨하게 되는 경향 있잖아요. 아 1차는 내가 살게. 오케이. 1차는 너가 샀으면 2차는 내가 살게.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저는 보통 후차를 냅니다. 후차가 싸니까? 네. 2, 3차가 보통 배부러서 다들 잘못먹거든요 <웃음> 그리고 이게 자기 친구나 뭐 그런 사람이면 땡큐인데 자기가 좋아하는 뭐 여자나 아끼는 친구가 막 이런다. 야 이렇게 되는 거죠. 아 맞아. 그런 느낌이죠. 돈 관리 못하고 그냥 취해서 긁어버리는 거잖아요. 사기라보다는 그냥 본인한테 손해인 그냥 그런 냥그 행동인 것 같아요. 아, 밤에 전화하는 사람, 달래 나가는 사람, 커밍아웃 하는 사람 에트가 자꾸 비어져서? 정훈이 형이 술 먹었을 때? 칭찬! 흑선비 <목소비> <목소비> 용둥아, 난 너가 너무 좋아. 사랑 고백할 때? 뽀뽀 <목소비> 남발? <목소비> 플러팅할 때? <목소비> 진대만 하는 사람? <목소비> <목소비> 아... 아 이게 최악의 술자리예요 아니 그니까 아니 말해봐요 여기 앞에 계신 피디님들 말해봐요 어 이게 재미가 없나 근데 저는 이거 좋아해요 맞아요 저도 나쁘진 않아요 왜냐면 술을 먹고 할수 있는 그런 얘기들이 있으니까 맞아. 아니 진대가 좋은 타이밍도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일주일에 막 다섯 번을 술 먹는데 아... 다섯 번을 다 진대만 하는 거야 저 진대를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이 그러니요 진지한 대화할 그 타이밍이 있죠 한 2차 3차 가고 뭐 많이 죽고 한 3, 4명 모였을 때 진지한 대화하면서 제가 진대의 포문연원 항상 그제 토크가 있죠 유재아넌참 멋있는 사람이야 맞아요 <웃음> 난 너가 내 파트너라서 참 좋아 <웃음> 뭐 힘든 거없어서 촬영 때? 영둥아 응. 뭐 요즘에 뭐 힘든 건 없어? 맞아. 그 영둥이는 아 짠해 짠해! 아또 이거 그러면 술한잔 걸쳐줘야 되는데 짠해 <웃음> 짠해! 싫어! 물론 계속 지내면 하진 않지. 근데 그 모임이 계속 유지가 되려면 웃기기만 하는 것도 좋은데 한번다 같이 우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웃음 속에서 추억이 만들어지기도 하지만 이 사람과의 그 뭐랄까 그 유대감을 쌓기 위해서는 진지한 대화가 네. 필요하긴 해요. 진대가 필요해요. 아 근데 저는 술 완전 많이 먹을 었때 진대하는 건 별로 안 좋아하는 편이에요. 음, 나는 뭐, 좀 어때? 이성이 있을 때 초반에 한세잔 정도 걸 멸치고 진대를 한 다음에 진대 끝나고 이제 진탕 먹어서 그때 트래시 토크를 하는 걸 좋아해요. 맞아요. 그 진대도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는 웬만하면 안 하는 게 좋은 거 같아요. 반응하기도 힘들고 받아주기도 힘들 수도 있어요. 연락하는 사람! 네. 이건 뭐 끝까지 안 나오냐, <웃음> 야, 이 정도면 그냥 하나 넣어 주나? 술 맨날 도중에 도망가는 사람! 정책 얘기하는 사람! 말 X같이 하는 사람! 그냥 존 아, 정답! 술 먹으면 여기서 무조건 자고 가야 되는 사람! 정답? 오! 이게 김영둥이에요. 짐못 가게 하는 사람? 아, 이거 전데. 맞아요. 아니, 저 영둥이, 솔직히, 솔직히 말할까요? <웃음> 영둥이 진짜 최악이에요. 아 최악이에요. 영동이 자기도 알 거예요. 맞아요. 김영동 맨날. 아 누나 오늘 집 가는 건 아니지. 어 집에 문 가게 하잖아. 어, 아니 누나 집, 집 가면 나도 지금 가지. 이... 어 빠지면 누나 빠지면 나 집에 가. 누나 빠지면 나 집에 갈 거야. 그럼 절대 안 가요 어차피. 어, 우리 진짜 지금부터 재밌는 대화 할 건데 갈 거야? 아 그럼 가도 되긴 해. 근데 우리 이제 진짜 재밌는 대화 할 거야. 어, 무슨 얘기 할 건데? 아 진짜 재밌는 얘기를 내가 준비하고 있긴 한데. 그게 뭐야? 아가가 가, 가. 그 얘기 하고 갈게. 아니아니 아니, 먼저 가 먼저. 안갈 거야? 그럼 짜네 이래요. 술자리 항상 이래요. 사실 어제도 위기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어제 촬영하는데 갑자기 계속 머물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웃음> <뭔가> 아쉽나. <웃음> 형갈 거예요? 어, 오늘이 마지막 기회인데? 형 오늘 갈 거예요? 오늘 <웃음> 콘서트 전에 오늘 마지막 마지노선인데? 그럼 또 아, 정훈이 형 가면 안 가지. <웃음> 못 가게 하는 사람 꼭 이렇게 캐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디 가! <웃음> 내가 슬슬쩍 <스릇>, <웃음> 일어나. 진짜 <웃음> 나는 화장실 가려고 일어났어. 이거 심지어 작게 말아어 <웃음> 화장실 갔다 와야겠다. 청 멀죠? 어디가! 야저새끼 어디 간다! 저새이너 어디가 씨발 <웃음> 근데 좀 이제 상황에 따라 다르죠 진짜 가야 되면 조용히 보내주지만 좀 말도 안 되는 핑계 대고 가는 친구들 딱 봐도 그냥 지금 막취하고 간다든지 취했을 때는 보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까 그러니까 내가 판단하기에 이 사람 진짜 취했다 하면 보내긴 하는데 본인도 취했을 때 집에서 알아서 좀잘 가는 습관을 들여야 돼요 아니요, 얘는 저는... 취했는데 죽어도 안 가요 그래서 잠들고 저는 좀비입니다 뭐 헛소리하고 말해놓고 기억도 못하고 나 집에 어떻게 갔는지도 모르고 택시 왜 탔는지도 모르고 누가 태워줬는지도 모르고 그거는 한 번, 두번 정도인데 아 이거는 좀 보고 배울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자기 주량만큼만 마시고 기분 좋게 하고 딱 그런 조절한 남자가 제일 멋있는 것 같아요 마마 맘에 맘에 깔끔하게 하나 딱딱 따자 정훈이는 무슨 얘기를 했을까? 부모님 조사 뭐냐고 그거까지 물어본다고? 그 전에 네 여러분들 부모님의 주사를 알고 계신가요? 맞아요. 잘말해줬어요 부모님한테 술도 배우고 좀 제대로 된 술자리 좀 문화 배우고 해야 됩니다. 네. 여러분 술은 취하려고 먹는 겁니다. 먹는 거예요. 어쩔 사실 어쩔 주사는 싶어요. 누구나 있을 수밖에 없어. 하지만 본인이 주사가 심하다면 주사를 한번 바꿔보시면 어떤지. 야, 우리 커플은 굳이 인사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야? 다른 팀에서 다 인사할 거 아니야? 그래, 좋아요. 힘께시다 형, 우리는 안고 끝낼까? <웃음> <웃음> 끝! 애초에 피하는 게 좋습니다. 어, 잠깐만요. 전화 왔죠? 네. 어떻게 알았어요? 진동이 느껴져요. 여기 의자 앉았는데. 덕후. 덕후 누구죠? 아 어, 덕현아 나 지금 촬영 중이라. <웃음> 어, 제 친구 덕현입니다. 덕현아, 네. 안녕하세요. 덕현 안녕하세요. 덕현이 <웃음> 둘 리플 구독하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오케이 좀 이따 전화할게. <웃음> 네 덕현입니다. <웃음> 모기 잡았어. <웃음> 자 이제 슬레트 칠까요? 자 자아! 진보리 장당 덩기덕 쿵더라라라 쿵기덕 쿵더라라라 자 형님 야. 술 좋아하시죠? 뷔페에서는 덜어먹어 쿵더라라라 술이요? 이렇게하는거예요 <웃음> <웃음> 바로? 있든 어. <웃음> 말은 상관없이 도로에 뛰어들어요. 어? 나 있었어. 네. 유버, 유명 유튜버야. 유방 유튜버요? 유명 유튜버라고. <웃음> 내가 언제 <웃음> 그렇게 말했어? 방 <웃음> c 유방 l 부유 o on. I could go on. I could go on. I could go on. I could go on. I could go on. 하려고 했는데. <웃음> 하 o 그랬어. could go on. I c o u 가 d go on. I could go on. I could 해 o on. I could go o 아뇨 맞았어 아 그래? <웃음> <웃음> 자 두번째 근데 형 찌씨먹으면 놀랬어요 두번째! <웃음> <웃음> 알겠어 내 찌씨를 보고 왜 놀래? 아좀 작아서 아너뭐 크냐? 네, 좀, 좀 커요 봐봐 <웃음> 저 이만하거든요 봐봐 에이씨 <웃음> 털만 이만하고 <거> 아니 뭐난뭐 <웃음> 이만은 유... 그거 나만 얘기하면 어떡해요? <웃음> 난 이것도 싫어 술만 먹으면 아이스크림 먹는 사람 싫어 땡기는데 그때 나 나가서 응. 다 먹고 오든지 들고 와서 다안 먹었는데 씨발 컵에 보 보게 녹아가지고 디 그러고 아 그러진 않아 진짜 그러진... 싫어 아, 진짜, 그러진 진짜 존나 싫어 <웃음> 초코에몽 사가지고 다안 먹고 흘려 흘려 흘려가지고 내가 닦고 존나 싫어 <웃음> 진짜, <웃음> 진짜 근데 흘리진 않아 근데 흘리진 않아 도 그거 또 어차피 알바생들이 또 다시 짜가지고 이제 그거 알바생들이 존나 싫어 안돼저 초코에몽이래 어떻게 초코에몽의 몽자가 무슨 몽자인지 알아 몽정 몽자 오, 오 맞아 어디 가봐 <웃음> 그래서 막야 이거 도라에몽 정액을 몇초 <웃음> 빨아먹냐 막. <하면서. 웃음>